깨달음에 이르는 열가지 과정 시무도 미량 표충사 벽화입니다. 견우 소를보다 노란 깨꼬리 가지 위에서 지저이고 햇볕은 따사하고 산들바람에 언덕엔 푸른 버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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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본심을 찾는 것은 어렵고도 힘든 일임을 암시하고 있다. 세번째는 심우도는 동자승이 소우 일부분을 발견하였다는 그림이며 여기서 견울한 소를 보았다는 뜻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본성을 어느정도 깨달았음을 암시하는 그림이다. 가감선사는 나뭇가지 위에 지저귀는 노란 깨꼬리 따사롭고 화창한 날 언덕에 살랑거리는 푸른 버들까지 이 모두가 법을 설하고 있음을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 하나하나가 모두 오묘한 것이연을 어찌 붓을 들어 물감을 찍어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고 하고 있다. 그렇다. 우리들은 툭하면 마음마음 하지만 이것을 어찌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닌 것이다. 우리의 본성은 아무리 일러주어도 알수도 없고 사실 전하고자하나 전할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을 체득하지 않으면 그 실체의 맛을 모르기에 선자는 하두를 간택하여 일구월심으로 주야장장 밀어붙이는 것이다. 소를 찾기이하여 지금까지 미량 표충사 백화 시무도 소를 보다였습니다. 다음은 대구 가늠사 백화 시무도 소를 얻다입니다.